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정겨울은 불쌍한 인물입니다. 악당 주애라와 남유진에게 너무 심한 나쁜 짓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정겨울은 똑똑한 인물이란 것입니다. 작품 초기에 정겨울은 집에서 회사의 기획안도 훌륭하게 준비했을 만큼 능력 있는 인재였습니다. 비록 너무 착한 인성 때문에 답답하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이제 정겨울의 복수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원래의 유능한 그녀의 모습이 나올 차례입니다. 물론 정겨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의식이 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다고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인내가 더 필요한 상황은 맞지만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겨울이 건강을 회복하면 누구부터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주애라와 남유진을 지목하시겠지만 저는 다른 인물부터 시작한다고 예상합니다. 그건 바로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입니다. 왜 차영란이 제일 먼저 복수의 대상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품 분량입니다. 먼저 이 드라마는 100부작이 넘습니다. 지금 흐릅니다면곧정겨울의 식물인간 상태가 나오고 30화 정도 됐을 때 정겨울이 깨어나 복수를 시작할 텐데요. 바로 주애라에게 총력을 다해 싸워 나간다면 70화 정도에서 결말이 날 수도 있습니다. 100화가 넘는 분량의 긴 여정을 고려하면 최종 악당 주애라는 조금 후에 복수가 이루어져야겠죠. 정겨울에게 큰 아픔을 주고 괴롭혔던 인물 중에 가장 영향이 적었던 사람부터 차례 차례 정겨울이 제거해 나갈 것이고 그 시작에 어울리는 인물은 남유진 엄마 차영란입니다. 차영란이 복수의 시작이 되는 이유 두 번째. 그녀의 숨겨진 악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차영란이정겨울을 내쫓기 위해 정현태 부인 가게에 와서 무릎 꿇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차영란은정겨울을 빨리 내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yj그룹의 주가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다급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엔 또 하나의 숨겨진 내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인 남현석의 비자금 조성이 있던 것이죠. 남유진의 아버지인 남현석은 비밀의 여자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남만중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과거의 남지석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도 남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현석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고 공범으로 아들 남유진과 부인 채영란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남현석은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리며 지분을 조금씩 사놓다가 아버지 남만중의 힘을 잃어갈 때 본색을 드러내며 남만중의 등에 칼을 꽂을 나쁜 인간입니다. 남만중은 아들 남현석의 배신으로 큰 충격에 빠져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정겨울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이 yj그룹 법무팀장으로 입사하기 때문이죠. 정영준은 아버지 정현태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회사에 들어갔는데 남현석의 추악한 범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겨울에게 알려주 죠. 그동안 남만중은 정겨울을 많이 아꼈는데요. 정겨울의 복수 대상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정영준과 정겨울은 주에라와 남유 진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전에 많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남현석 부터 처리해야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남현석이 비자금 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기에 공범 차영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차영란을 회사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시키고 다음 남현석의 범죄를 철저하게 밝혀 세상에 알립니다. 그 후에 최종 악당인 주에라와 남유진을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통쾌한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정겨울을 괴롭히고 무시하던 차영란 이제 각성한 정겨울에게 그동안의 나쁜 짓에 대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정겨울의 최초 복수 대상은 누구라고 예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현석 차영란, 주혜라 남유진, 이 쓰레기 악당들이 완벽히 몰락할 날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